위험한 유산소 운동 발목을 잃을 뻔했다 뭐야 이거 77kg 강도 밴드인데 이러면 나 77kg인가? 응 아니다 턱걸이 하기 전에 이미 힘이 다 빠져있다 아버지 호출하는 방법 괜찮아? 요즘 몸에 잔고장이 많다 햄스트링 뭉침 근육 이름이 먹음직스럽네 와 벌써 봄이 오나? 날씨 대박이다 빨리 미세먼지 숨만 쉬어도 산소포화도 떨어진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줄넘기 2단 점프 쌉가는 먼지 먹고 살찌겠다. 집에 가서 운동한다. 잭점핑 100개. 이 총! 총! 야 이게 똑같은 동체 시력 단련하려고 구매했다. 나 말고 개토끼. 사실 내가 쓰려고 구매했는데, 토끼 가면 쓰고 있어서 주변이 안 보인다. 개라서 그런지 개 빠르네. 스쿼트는 맨몸 100개 하려고 했는데 개 중량 스쿼트가 돼버렸다 나를 힘들게 할줄 아는 똑똑한 녀석 쉬는 시간 스트레칭 비겁한 녀석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오면 피할 수 없다 자 가자 천천히 개수 세트 올려가려고 했는데 중량부터 올리게 됐다 가엄마 힘들다 현란한 꼬리돌림 이거 재미들렸다. 통구이 같아 리코더 실력이 향상된 것 같다. 바로 기절 저기요. 여기도 주무시면 안 돼요 고둔살 방지 헬스장갑 두꺼워서 고둔살은 확실히 방지된다. 손등에 빨리 띠색을 바꾸고 싶은데 요즘 진도가 느리다 느려. 108마리 허니콤보 너무 빨라서 중간중간 개수를 셀수 없다. 개토끼 몰래 빼먹기 딱 좋은 운동. 살이 잘 안빠지는 마의 구간이다. 잘 되겠지. 나를 위로하며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. 한편으로는 내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. 80kg 진입하면서 숨좀 쉴만하고 살만해진 몸은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것 같다. 내 내면의 합리화에 속지 말자. 어설프게 끝난 다이어트는 안한 거랑 같다. 끝을 보지 못한 다이어트의 끝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. 한번 시작한 거 끝을 한번 봐야지. i Run. running from the l e